차들이에요 <웃음> 음. 아, 이것으로서 이제, 어, 사묘, 연월일시, 어, 사묘시가 되는 일 아, 오늘, 천들이 전환에 신령님들께 인사 다 마쳤어요. 아. 아, 오늘은 거기, 그, 저 뒷산, 어, 계족산이 있어요. 어, 거기 올라가서, 아, 우리 신령님, 신명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인사하고 데려올거예요. 어? 어. 저들이 모처럼 인사하는게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이따가 영상 다같이 찍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모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잘들 보내시고요. 이따 같이 저 개족산 구경 한번 하자고요. 아셨죠? 좋은 날 보내시고 끝